반갑습니다. 성공학 의식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명상에서도 명상을 하는 이유, 그리고 명상의 근본적인 효과,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 명상하면 듣게 되는 게 어떤 부가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만 많이 듣게 돼요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명상을 하면 면역력이 강화된다 어, 명상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진다 어,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어, 사실 맞습니다 어, 하지만 이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명상을 하게 되면서 어, 우리가 얻게 되는 제일 중요하고 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또는 근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근원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음, 저는 만난다는 표현 또는 어떤 뭐진짜참 나가 된다 이런 표현보다 근원이 드러난다 진짜 나가 드러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와 지금의 나는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라면 지금의 나는 가짜 나인가요? 아니죠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존재 존재라고 하면은 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몸만 생각을 하는데요 몸을 넘어선 그 존재 이 존재의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표면 의식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어, 여기까지 저의 명상에 대한 어,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디아 샨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책이에요 대부분의 명상에 대한 책들은 명상을 하는 정말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아주 짧게 언급하거나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아주 전공법으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좀 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유튜브로 치면 은 이탈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뭐야 이거 어려운데? 재미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하지만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원적인 부분을 알고 싶다면 왜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전공법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아주 쉽게 이해가 가신다면 어, 명상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명상과 같은 영성훈련의 핵심이다 나와 함께 수련하는 사람들은 하루 5-6회 명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명상 에 익숙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명상을 잘하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 정의하든 상관없이 명상을 할때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것이자 명상을 하는 까닭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숨거나 그것을 초월하려 하거나 다른 데 집중하기 위해 명상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없이 현존한다면 우리는 명상을 할때 정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상은 지금 이 순간 놀라울 정도로 진실하게 자신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꺼이 자신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있는 그대로 현존하기이며 바로 그것이 영적 삶과 깨우침의 열쇠이다. 무엇이든 지금 있는 그대로는 평범한 경우도 있고 빛과 은총과 통찰로 충만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알수 없는 어두운 은총으로서 시작되었다가 갑자기 빛이 되기도 한다. 명상의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그런 순간이 일어났을 때 그것과 함께 앉아 명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순간과 어두운 은총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바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진정한 본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명상할 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마주치게 되고 우리의 본성은 진정한 정직함을 이끌어낸다. 끝없이 이것저것 읽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설법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직함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척 행복할 수 있고 그것과 더불어 평화로울 수 있다면 자기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순간이나 결코 답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순간도 신뢰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추어서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즉, 명상은 깊이 듣는 행위이다. 영성의 핵심은 무을 듣고 역경을 신뢰하는 기술과 실천하는 기술로 귀결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첫 수련에서 내가 배운 것이었다. 즉, 어려운 문제와 직접 만나는 것이 자신의 내면 깊이 들어가는 관문이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직면하고 삶이 펼쳐지는 걸 신뢰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세도나 메서드의 허용하기와 그 다음에 행복한 얼굴로 문제를 뒤덮다 라는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허용하기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는 것즉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 이것과 아주 일맥상통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덮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 안돼 할수 없어, 어렵다 또는 그 두려움을 바로 이 긍정이라는 생각으로 덮어 씌우게 됩니다. 즉 이런 부정은 우리가 긍정을 생각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쌓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바로 이것을 직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 여기에서는 자신의 내면 깊이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리고 나의 삶이 펼쳐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학 의식 트레이너 김세웅이었습니다